1992년 포항 저는 현대제철소 현장직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와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두살 위에 누나가 있었으며 기억은 안 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땐 당시에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군요. 대여섯 살부터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어렸을 적부터 기억력은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1층에서 살았으며 아마 방이 3개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유치원 친구랑 놀았던 기억 아파트 뒤편에 미술학원을 다녔던 기억 짧지만 선명한 옛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군요 흑수저 인생을 시작하게 된건 아버지의 사고 혹은 imf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와 별개로 뚜렷한 이유도 있는데요 아버지는 근무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 반마디 정도가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당시에 상당히 큰 보상금 이던 이역과 함께 퇴직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려움이야 있었지만 흑수저들이 그러하듯 흑수저 인생은 돈으로부터 시작되는데 2억이나 생겼으면서 왜 제가 흑수저냐 물을 것입니다. 저 역시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95년도에서 9 6년도에 2억이라 함은 꽤가 아닌 엄청나게 큰 돈이었을 것이니까요. 정확한 전후 사정은 모르겠으나 주식투자에 돈을 다 날리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매일술로 보내게 되었고 모든 비난은 어머니에게 쏟아졌었죠. 매일을 술로 지내던 아버지는 결국 해서는 안될 짓을 저지르며 어머니는 그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폭언 욕설 구타를 자식이 보는 앞에서도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다섯 살이었던 저는 그저 작은 방에 들어가 항상 끌어안고 자던 고민형만꽉움켜쥔채 숨죽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작은 방에서 기어나오면 어머니의 얼굴은 항상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여느 날처럼 지내던 한때 어머니가 당시 근처 아파트에 사시던 고모에게 누나와 저를 잠시 봐달라고 맡겼습니다. 그 어린 7살 5살이던 누나와 나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울며 불며 안 간다던 누나와 저를 고모가 직접 오셔서 데려갔습니다. 아마 고모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이혼 이후 양육권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늦게나마 들었습니다. 양육권은 두분다 원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 쪽에서 우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데려온다면 먹고 살구실은 하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와 정확히는 합의를 했는데 누나가 대학을 진학할 때 저희를 어머니 쪽으로 인계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초중학교 시절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오셨기 때문에 얼굴을 아예 안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강원도 시골 동네로 이사를 온 아버지와 누나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고향이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무골 자재와 흙으로 지은 정말 시골집 비오는 날이면 집에 물이 샜으며 겨울엔 나무장작을 때워 야 했던 그런 시골집 읍내와도 꽤 동떨어진 정말 산골마을 그 자체였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6.25 전쟁 당시 피난을 온 동네였는데 두 가문이 같이 피난을 와서 그곳 에는 거의 사촌에서 팔촌까지 이런 식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지냈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왔을 당시엔 5살이 됐기 때문에 시골초등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대인관계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누나 역시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붙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알콜 중독은 나아지질 않았고 아버지 노릇을 하지않으니 당연히 수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우리 남매는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아마 제가 10살이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날은 누나가 몸이 아파서 학교를 안 가게 됐는데 저 혼자 사촌의 차에 얻어 타고 등교를 할 때였죠. 운전을 해주시던 큰어머니 되시는 분이 보조석에 앉은 중학생 자기 딸과 저희 누나에 대해 비교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씻지를 않아 냄새가 나는 거고 옷도 항상 같은 옷이네. 니들 누나뿐만이 아니고 너도 똑같아. 남의 차에 타려면 최소한 씻고서 타라. 열 살이던 저에게 많이 주눅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물에 몸을 씻었으며 하루 입었던 옷은 꼭 그날 빨아서 말렸습니다. 또더 이상은 동네 친척들에게 서 등하교길차를 얻어 타지 않고 걸어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던 어린 아이의 걸음으로는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걸어 다녔고 가끔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태워 주려고 하면 극구사양하며 절대 타지 않았 어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반감이 생겨 또래형 누나 동생들이 학교에서 누나와 저를 놀리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응징을 가했었죠. 학교를 걸어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알게 모르게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당시에 나름 발달이 좋아서 육상부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들에 비해서 힘이 좋았어요. 놀림을 당하면 위아래 할것 없이 두드려 패스며 다음날 그러면 또 패고 또 다음날도 또 패고 제가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게 이런 것인데 잘알 수밖에 없었죠. 집에 동네 사람들이 툭하면 찾아와서 우리 애 얼굴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쩔 거냐고라며 지랄들을 했고요.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금 아버지의 주먹은 제 얼굴로 향했었습니다. 그렇게 말 많고 탈 많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더 이상 사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복을 살 돈도 없어 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거둔 교복들을 물려받은 것이지만 너무 좋고 멋있었어요. 사이즈도 제각각에 어린아이가 어른의 옷을 입은 것처럼 헐렁했지만 아무렴 어떻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중학교를 들어가도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았었죠. 그렇다 보니 저폭력적인 성향도 그대로였으나 한 학년에 100명도 안 되는 시골 동네 중학교였기 때문이었을까. 하나 둘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에게는 저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낼 일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많았고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인 친구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을 안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초등학교와 다르게 용돈이 꽤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진 않았지만 pc방을 가도 돈이 필요했고 친구들과 놀고 먹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안될걸 알지만 주변에 알바할 곳이 없나 수소문을 했고 읍내의 작은 pc방에서 알바를 써 주겠다고 했었죠 pc방 크기가 워낙 작아 컴퓨터가 50대도 안 됐었고 이용하는 사람이 몇 없는 그런 pc방 이었답니다. 9시 출근 21시 퇴근 하루 일당 1만원 그게 제 일당입니다. 그럼에도 돈을 벌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으며 한 달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니 한달뒤제 손에 쥐어진 건 30만원 이었고 중학생이 열심히 산다며 사장님이 10만원을 더 주셔서 4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40만원으로 학기 내내 돈을 쪼개 썼으며 어떻게든 다음 방학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방학부터는 지역 특성상 바닷가가 많았기에 횟집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횟집에서 일을 하니 월급이 pc방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으며 팁도 꽤 많이 나오고 덕분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나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살 어린 여자친구도 사귀고 데이트도 하고 그랬었죠. 정말 시골 아이처럼 순수하게요. 물론 집에는 알리지 않았고 돈은 철저하게 현금으로 받아서 집 밖에 꽁꽁 숨겨놓고 써서 아버지에게 뜯기진 않았습니다. 알콜 중독뿐만이 아닌 아버지는 주식도 끊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누나는 지방에 전문대 물리치료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나가 대학을 들어갈 때 어머니에게로 가서야 했습니다. 누나는 대학을 갔으니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고등학교까지만 여기서 지내겠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계속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매일 실패하는 주식 투자의 알콜 중독과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폭력적인 모습은 집 안팎을 안 가렸으며 시골에서 데려온 자신의 세부인도 얻어 패기일수였어요. 심지어 부모에게도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저도 한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무슨 군인들이 차는 벨트 같은 걸로 맞았고 왼쪽 어깨 승모근 쪽에 살이 터져나갔었죠. 새엄마는 세명 정도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니 옆에 붙어있을 미련한 여자가 어디 있었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자가 계속 들어올 수 있었으냐 하면 은 할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곡식을 천석이나 거두어 드릴 만큼 땅과 재산이 많았던 할아버지는 못난 자식 하나 때문에 훗날에는 쌀이 없어 할머니와 감자만으로 맥긴니를 해결하시게 되었죠. 그건 다 주식에 야금야금 돈을 넣고 있던 아버지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돈 때문에 부모를 폭행하는 페르나가된 것입니다. 그런 저는 나만큼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켜야겠다 싶었습니다. 허나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칼을 든 아버지를 보고는 그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피신시키고 저 역시도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게 18살 때였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삼촌에게 인계하고 포항으로 모셨었죠. 저는 시내의 원룸을 알아보다가 운이 좋게도 1층은 칼국수집 2층은 칼국수집 사장님 네 가족들이 사는 건물에 아주 싼 값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여 보증금은 안 받으셨고 월세는 20만원만 받으셨어요. 이 돈은 삼촌이 마련해 주셨고요. 원래는 아들이 쓰던 방이었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어서 빈 방이 났다고 했지요 그 칼국수집 사장님이 정말 이것저것 많이도 챙겨주셨습니다 물밖에 없던 냉장고엔 김치와 오래 두고도 먹을 수 있는 젓갈들로 채워주셨으니 덕분에 굶지는 않고 살았던 것 같군요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시점 흑수저의 개막난이처럼 살았을지언정 공부는 나름 했기에 내신 2등급을 받았고 누나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감으로써 저는 흑수저 탈출, 해방이 될줄 알았어요. 어머니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초중고등학생 때에도 약간의 지원은 있었으나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고 대학을 갈 때를 대비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의 대학 진학은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저는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하지만 왜 그러셨을까 어머니는 저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경제 상황이 어려우셨을까 라고도 생각해 봤지만 그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결정에 대해 의아했고 그 대상이 가족에게서 누나와 저는 다른 취급 을 받는다는 게 못마땅했죠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했습니다 대학을 가든안가든 어떻게든 알아서 살겠다 그동안 받았던 금전적인 것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 그러니 앞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달라 대학 진학을 한 것도 어머니의 뜻이었고 학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집안 사정이 그러하니 당연히 취업을 생각했고 일찍이 돈을 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저에게 대학을 나와야 사람 취급을 받는다며 그렇게 대학 진학을 밀어붙이셨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 했던 행동에 실망감이 컸고 저는 그게 어머니의 배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어머니와는 연락처는 있을지라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났어도 당시에 돈 때문에 생겼던 그 골이 꽤 깊은 것 같군요. 아마 메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엔 저처럼 흑수저들을 위한 제도가 있었으니 바로 국가장학생이었습니다. 어찌저찌의 절차를 밟아 첫 학기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었고 동시에 생활비 대출이란 것도 있었기에 같이 받았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한 학기에 한 번. 최대 15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는데 저는 150만원을 다 받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생활비 대출로 자금의 여유가 있었던 저는 그동안 못 놀았던 것과 성인이니 여느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고 흥청망청 놀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학기 성적은 개판을 쳤고 애플을 3개나 받았죠. 회복할 길이 없을 것이라 여겨 1학기 만에 군대로 도망치듯이 입대를 했고 사회생활엔 큰 문제가 없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기 전 보충대에서 대기 중에 여자친구에게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자친구도 나만큼 흙수저였지만 어머님이 계셨고 어머님이 애를 굶길 수준은 아니셨는데요. 그런 어머님이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여의었고 남아계시던 어머니마저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여자친구는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선택했고 홀로서기를 강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탓일까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군인이던 저는 다른 조치도 취해보지 못하고 이별을 당했으며 천천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담으로 힘들기야 했겠지만 꼭 여자친구 어머님의 부고 소식 때문에 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었으리라 여기고 군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다짐과 나름의 노력으로 지금의 제가 된것 같습니다. 이후에 서술하겠지만 덕분에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지금보다 도 못한 놈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저 역시도 사람인지 라 이별의 아픔을 느끼고 동기 선우인들과 으샤으샤 지내며 잊어가던 때 행복원이 저를 불러서 따로 할 얘기가 있으니 당직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교도소에 관한 이야기 였죠.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저한테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고 있냐라고 물었고 저는 모른다고 답 했습니다. 참고로 행보관은 제 가정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행보관이 지금 아버지가 춘천교도소에 있으니 면회를 다녀오라고 하는 거였죠 저는 안 간다고 했으나 행보관은 무조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2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가 피신을 한뒤 제가 도망 나왔을 때 동네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였고 그때 6촌 동생을 폭행하여 3년형의 복역을 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미 복역을 시작했는데 모범수로 선정되어 10개월 일찍 출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혼자서도 잘만 출소하는데 왜 내가 가야 했던 걸까?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받았던 형량보다 일찍 출소하게 되면 그 범죄자를 누군가가 보증 비슷한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을 저로 지목했던 것이고 그렇게 군인이던 내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신병휴가도 못 나갈 짬 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강제로 신병 휴가를 쓰게 되었었죠 어찌저찌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고 출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술을 안 드셨으니 멀쩡하게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그리 달갑지 않았어요 사람은 아니 아버지는 변하지 않을 걸 알았기에 역시나 훗날 아버지께서는 10개월 보호감찰 기간에 술을 먹고서는 다시금 친척들에게 복수를 한다며 폭행을 하고 사고를 쳐 복역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사다난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여 바로 복학을 했었어야 됐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학년 1학기 학점을 망친 탓에 2학기 복학을 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이 나오질 않았으며 생활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1년 더 휴학을 신청했고 냉장냉동 공장에서 알바를 했고 당시에 최저시급이 4500원에서 4800원 정도였는데 냉동파트가 8000원을 준다길래 냉큼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최저시급보다 돈을 많이 받게 되어 10개월 정도 일하고 2개월은 쉬고 복학을 했고 그때 딱 천만 원을 모아봤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도 금전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기에 학기 중에 알바를 시작하게 됐고 학기 중이니 당연하게도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지방의 전문대라 그러한 건지 아니면 내가 다니던 대학만 그러했는지 기숙사가 있었음에도 오후 10시부터 출입 자체가 제한됐습니다. 그러니 야간 알바를 하면서 기숙사에서 지낼 수가 없어 원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나는 또 다시 좋은 주인을 만나 건물주분께서 저희 사정을 딱히 여겨 싼값에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알바는 호프집에서 했는데 19시 출근 5시 퇴근. 10시간 근무였습니다. 5시 퇴근 후 자취방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면 6시. 그리고 시간표마다 달랐지만 보통 3시간 정도 잠을 청했는데 잠이 부족하니 수업 태도는 엉망이었고 제 사정을 모르는 또는 봐주지 않는 교수님들에게 욕도 엄청나게 먹었었죠. 다행히도 평생지도 교수님께서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힘들지만 이겨내서 졸업하기를 응원해 주셨어요.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내고 매일이 잠이 부족해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또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웠는데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목적은 돈이었고 돈을 보내라는 얘기였습니다. 대학생인 아들에게 그 어떤 지원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돈을 달라니 저는 제발 주식 좀 끊고 술도 끊으라고 했지만 대화가 되질 않았죠. 그때 저는 멍청하게도 또는 학교로 찾아올까 무서워 야금야금 모아두었던 전재산 100만 원을 보냈고 남은 돈을 다 써버린 저는 다음 학기를 지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다시 휴학을 신청했고 그때가 2학년 1학기를 마친 시점 이었어요. 1년을 또 다시 알바로 전전하게 되며 이때는 한 일자리에서 오래 한건 아니었고 노가다 6개월 제주도에서 무뽑기 1개월 그리고 학기 중에 일하던 호프집에서 알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을 허비하고 2학년 2학기로 복학하게 되었어요. 3학년 2학기가 될 때까지는 호프집 알바를 겸했고 잠은 여전히 3시간만 자면서 일했습니다. 그렇게 수면 부족인 상황을 오래 지속한 결과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고 이윽고 외부로 신호를 발산하게 됩니다. 신장이 과부하에 걸린 것인지 문제가 생겼고 혈료가 나왔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 무서워 동네 비뇨기과를 찾았고 당장에 큰일이 나진 않겠지만 신장기능에 문제가 있으니 나중에 꼭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당장 손을 써야 할 거라곤 식이요법과 운동이라고 하길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평소에 라면과 맥주를 주식으로 삼다 보니 그런 것이겠거니 해서 일하던 호프집에서 남는 밥을 가져와 김 계란만 해서 밥을 먹었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진 않았지만 식습관만 고쳐도 호전세가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되고 차근차근 모아둔 돈으로 남은 한 학기만 보내면 되니 몸은 편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수업을 맨정신으로 들을 수 있었고 뒤처졌던 학업을 나름 열심히 따라갔죠. 이학기 중간에야 알았지만 나는 참 머저리였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내 상황을 알고 있던 몇안 되는 지인 중에 고향 읍내에 있던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어째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고 저는 몰라서 안 했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였고 당시엔 지금처럼 수급자 승인이 까다롭지 않았었죠. 여차저차 늦게라도 알게 됐으니 기초생활수급자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봤자 흑수저 인생이지만 남은 학기 3개월은 나름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금까지 같이 받게 된 터라 아버지에게 절반 정도의 돈을 보내는 건 고역 아닌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나중에라도 돈 내놓으라거나 하는 꼬투리를 잡히기 싫었기 때문에 군말 없이 보냈었죠. 어렵사리 졸업을 하고 물리치료사 면허도 취득했고 취업을 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순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취업도 오로지 돈만 보고 가며 충남 공주로 가게 되었고 28살 그때 연봉이 3,300만원이었습니다. 알바만 하던 저에겐 큰 액수였고 기숙사마저 공짜라 더없이 좋은 직장이었어요. 물론 학자금 대출 중에 등록금은 근로장학금으로 메꿨으나 생활비 대출은 그럴 수 없었기에 약 800만원 정도의 대출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천천히 갚기만 하면 되는 정도여서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었고 직장인이 되었으니 그마저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어김없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한 가지 딜을 제안했습니다. 그 딜은 다름 아닌 초중고 시절 본인이 지원을 아예 안한 것은 아니니 돈을 매달 갚으라는 얘기였어요. 참 씁쓸하고 화도 났습니다. 하루아니몇 시간을 고민한 끝에 어머니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나도 빚지는 건 싫으니 갚겠다. 그때 당시에 돈이 지금의 값어치로 어느 정도인지 환산하긴 어려우나 매달 20만 원을 드리겠다. 기간은 10년 동안이고 중간에 내 연봉이 오르는 것과는 별개로 20만원 이상은 못 드린다. 어머니는 승낙하셨고 첫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매달 2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쯤 지나고 있을 무렵 간간이 연락하고 지내던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이후 누나에게도 알렸고 친부의 부고인이 병원에서도 유급휴가를 지급해 줘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약 4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데 버스 안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어요 왜일까 라는 의문도 들지 않을 정도로 무덤덤했지요 그리고 그때 누나한테 들었는데 누나는 대학까지 지원해 줘서 어머니가 한 달에 60만원씩 10년 동안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네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다른 친척들이 다 와있었고 누나랑 제가 제일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상주 한 장을 찾습니다. 손님을 받고 입관을 하고 발인을 할 때에도 아주 어렸을 적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랐으나 슬프지 않았어요. 장례 후에 아버지의 장례물건들과 영정사진은 내가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챙겼으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아버지 부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그러하길 원했고 나 역시도 비록 자식일지언정 못난 자식의 부고 소식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해외로 돈을 벌러 나갔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어떤 경로였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알게 되었고 마침 첫 기일 때가 다가오던 중이라 제사를 지내자 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내가 떠난 뒤부터 버려지다시피 했던 고향 집을 수리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시 모셨고 첫 기일이 되기 일주일 전에 이사를 마쳐 아버지의 첫 기일을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치매를 앓으 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잠깐 정신이 온전하셨는데 제게 미안하다며 본인의 욕심으로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고요. 저는 집에 혼자 남게 되실 할머니가 걱정되어 고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키워주고 지켜준 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고향으로 이직하니 시골이라 그런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월급도 많이 주고 좋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5천만원 이나 됩니다 더 올라갈 길도 없지만 이 정도면 만족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오니 군인때 헤어졌던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몇번 얼굴 보다가 귀엽고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한 10년을 연락을 끊고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저는 저대로 살다 보니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여자들도 두어명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한 친구는 없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출이 반을 넘지만 신축 아파트도 계약하게 되었고요.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도 악착같이 모아야 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랑은 이제는 계획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서로 원하지 않고 있지요. 어쩌면 당연한 걸까요 전 아직도 흑수저라 생각하고 제 아이는 흑수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지만 불행하지 않게 해줄 자신이 없습니다. 그 고를 적어도 지금의 저는 메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듣는 다른 분들이 저를 비난하고 헐뜯을지도 모르겠네요. 누가 봐도 행복한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고 저 역시도 문득문득 이제는 흑수저가 아니지 않을까 합니다. 허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난 이란 경제적인 부분에서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숫자의 돈에 민감하고 옛 기억이 불쑥불쑥 불쑥 튀어나오고 부모를 원수로 여기며 주식을 저주 합니다. 흑수저들의 탈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부모와의 연을 끊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살아생전 아버지가 남겨준 기억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 습니다. 그렇기에 제 머리는 여전히 가난 합니다 이건 잊을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흑수저입니다